여기가 바로 택견의 새로운 바람 예법 택견을 배울 수 있는 전수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택견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다른 가게를 지나서 자, 자, 자, 어가보실까요 전수관 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선생님에 대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결련태권협회에서 태권을 지도하고 마스터왕 예법태권에서 예법태권을 지도하고 있는 최창희입니다. 예법태권이란 게 뭔가요? 기존 태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법태권은 기존 태권은 상대방을 차거나 걸어서 넘기면 이기는 경기라면 예법태권은 그 경기 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여 예법 태견이라고 합니다. 실제 태견 경기입니다. 발로 차거나 걸어넘기는 게 경기 룰인데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유도 같기도 하죠. 잡아넘기는 건실름 같기도 하네요. 수련에 앞서서 준비운동을 합니다 가볍게 다섯바퀴 뛰는 것쯤이야 태큰에는 손질과 발길질이라는게 있다는데요 예법태큰은 기존의 태큰과는 다르게 미트에다가 손질과 발길질을 수련한다고 합니다. 손질이랑 발질을 연습하시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겠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미트를 잡아주시니까요. 약간 화풀이하면서 이제 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 생각하면서 때리기도 하니까 기분이 풀리긴 합니다. 네. 미트에 발길질 연습을 하시던데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기본 발차기가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돼요. 그게 한 10번씩 하게 되면은 적을 때는 한 8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같고요. 올 때마다 많으면은 그거에 곱절은 하는 거 같습니다. <목소리> 그린저태권은 복싱에서의 섀도 복싱과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태권 수련기들이 스타일에 전문시켜도 좋을 거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권의 술기들이 입식 타격에 접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충분히 마스터왕 예법 태권에서는 다양한 격투 기법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술을 배우는 중입니다. 저거 한번 맞으면 골로 가겠는데요. 외국인 수능생들도 있네요.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외국인수련생인 보리스에게 인터뷰를 부탁하였습니다. I am uh, my name is Boris. I am French French guy. i o r e 4 years. And uh, so because I have the chance to come in Korea interest in culture and k o r culture is e very good martial a r t So I, when I arrived in Korea three, two years half uh, ago, oh. I started by uh, taekwondo, oh. and I finish e d the first dan taekwondo. Oh, okay. And I, uh, same time I practice aikido, uh -huh. aikido in Gangnam, oh, okay. because taekwondo, aikido, uh -huh. and I uh, find this place. Because he's a very famous master in uh, world famous master in Yebob uh, Taken and uh, Master Do in Opasul, uh, the Korean m u c h e k u I practice too. <laughs> so, how are you enjoying it? I am very enjoying it. It's a great chance to can learn with, the, with master, high level master. You can not find this in France or in, it's very... I'm very enjoying i <웃음> 보리스,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저희 메인 PD가 호신술 체험에 나왔습니다. 사실 억지로 시켰어요. 택견의 호신술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면치기, 낙함, 초대차기이세 가지를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면치기는 손바닥으로 상대 얼굴을 쳐주는 거예요. 치고 뒷손으로 그대로 손아랫 부분으로 상대방 턱을 깎아치는 거죠. 면치기 낙하 뒷발로 빵 하는 거죠. 자, 한번 세 동작을 네. 연결해서 쳐보겠습니다. 빵 하고 도망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미트 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실제로 때릴 수는 같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하나. 손바닥으로 강하게 앞쪽으로 팍쳐야돼 하나, 둘 위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그쵸 확치듯이 그쵸 그 다음 뒷발로 그대로 상대방 정강이를 이렇게 예 우선 공부 접었다가 강하게 차고 도망갑니다 요거를 한 동작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예 하나, <웃음> 하나, 둘, 셋 한번 연결동작 해볼게요 자 하나, 하나 둘셋좀더 빠르게 빠 빵. 그렇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 가르침 쪼. 감사합니다. 하나, 이, 둘, 셋, 넷방발이아시발발기 세력도 기르고 호신술도 배울 수 있는 마스터 예법 특견으로 오세요